네 안녕하세요 알파세프입니다 오늘도 신작된 워해머 디펜스네 아, 신작이구나 네워해머 얘기하려다가 말았죠 그거에 이어서 얘기할게 있어요 뭐였더라 일단은 그래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끼먹보면네 근데, 어딨어? 아! 그게 부탁이니까, 뭐랄까, 나, 뭐, 해머게임에 그 설, 아, 이건 말했구나. 제가 까막증이 너무 심해서. 플라즈마 잘못 들었나? 아, 플라즈마 괜히 든거 같아.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워헤머의 배... 변경점이 있다면, 그리고 RTS, 워헤머 하면 RTS라는데, 그거 이제 접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RTS 게임인, 어디보자, 더 오브 워, 더 오브 워 시리즈랑, 아, 더 오브 워밖에 사람들 생각 안 하는구나, 워헤머 하면. 그거 먹었어, 이씨. 골라먹어어이 그럼 아 이대로 가나 벌써 끝나겠다 또 잘했어 아아 저것도 무슨 몰토야 무얼 말하고 싶냐면 일단 알테스 생각 진짜 알테스 이게 문제예요. 왜 알테스만 생각, 왜 워해머하면 알테스면 이게 이 제일 먼저 사실 알테스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워해머 게임은 아하 언제서 죽은 거 있지? 저기 아, 없었는데 왜 죽은 거야? 이씨 스페이스헐크라는 1985년짜리 게임, 게임이었던 FPS 콘솔게임이 제일 처음에 먼저 나왔어요, 워해먹게임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5, 3년 후인 2000년대 블러드 엔젤, 스페이스헐크 블러드 엔젤에 튀어나왔고, 블러드 엔젤이 나오고 빨빨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다운클리할 건데 후그 다음이 아마 더 오브 원인데 더 오브 원은 그때 당시에는 RTS라서 당연히 인기 쓸수 밖에 없었어요 다들 스타그라프트에 열중했던 시대라서 물론 스타가 제일 맞추 있게 많을 리가 없어 지나가너 개도 더노부워는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타가 더 위대하고 더 재밌지. 누가 더노부워 따위를? 그리고 RTS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슈팅, 회감 액션성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야. 누가 그런 RTS 조작한 걸래? 그러니까 워해머가 더노부워밖에 생각 안 하고 더노부워밖에 분류하지 않으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나머지 FPS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TPS 게임인 이터널 크로스헤드가 인기 있고 좋다고는 말 못합니다 개발자들이 돼지라서 그냥 돈을 떼어 먹기만 했거든요 그렇지만 데스윙은 제외하겠습니다 FPS인 유일한 FPS 데스윙은 지금도 업데이트 기세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인퀴지터 마터도 마이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의 라인성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망한 거지. 솔직히 인퀴지터 마터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제가 생각해서 인퀴지터 마터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제, 제가 전편 영상에서 말했듯이, 자기들만의 어리석은 언어를 쓴다는 게 문제예요. 한심해, 진짜. 뭐에 뭐 그거 보면. 왜 사실이잖아. 워해머 한심한 이상한 4D 앰페러 이단 헤라틱 이단거 정말 시끄러워. 그렇게 인기가 없지. 내가 사실 여, FS적인 것 때문에 워해머를 하게 된 건데 그거 빼고는 뭐 시필로 좋아하잖아요. S, F, SF적인 스페이스 마린 이런 걸 이런 것 때문에 워해머를 하는 거지. 설정 따윈 개나 주는거지 블리자드 스타그래프트도 원래 설정을 개나 줘버리잖아 38모님 작품 봐봐 벌써 설정을 말아드셔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거야 근데 워머는 뭐야? 설정 유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거야 걸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겠 했는데 아씨 진짜 까먹었어 시 털리고 있었게다가 시나지 길어가 이것더라 이대로 가다 시간 연장돼 또 길어지는 건 정말 싫다고 아이씨, 실탄이 없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돌진합시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 <웃음> 워해머에서 비겨, 비겨, 비겨, 비겨. 나 스톰볼터야 이 자식아. 어머해 줄게. 멜타곤이어딜 스톰볼터를 이기려고 에이 에이 그래 봤자다 그래봤자 스톰볼트 앞에서 무력할 뿐. 아 애들이 참 이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래서 이터널 크로세이드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답답한 게 문제야. 어디서? 감히 이터널 크로세이드는 이런 게좀 문제예요. 특정 유저들만 노렸고 게다가. 제작사들이 밤, 개념을 밤말아 먹었어? 밸런스도 안 좋고.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돼지 대 밖에 없으니까. 이게 말하는 게 아니지. 참, 중요대요. 뭐, 해머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딱, 결판으로 따지자면, 잠시 영상 끊을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판에서 봬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